피가 멈추시면 떼어내시면 되는데요 코 안에 패킹거즈가 있을 경우 다음날 오전에 제거를 합니다 패킹거즈 제거 후 혹시 피가 난다면 겉에서만 살살 닦아내시고 코 속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처방해드린 약은 5일동안 하루에 3번씩 식후 30분 후에 복용하시고요 처음 4주동안 코를 너무 세게 풀거나 안경을 끼지 않는게 좋습니다 혹시 꼭 안경을 써야 한다면 안경 코다리가 없는 안경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얼굴을 되도록 심장보다 높은 위치에 하도록 자세를 유지하시고요 아이스팩은 코 주변, 눈 주위 쪽에 하시고 절대로 코에 직접 대지 않는게 좋습니다 수술 후 4일째 내원하시면 코에 붙은 테이프를 제거해 드리는데요. 그 전까지는 코에 물을 안 대는 게 좋습니다. 수술 후 7일째 내원하시면 귀 뒤에 있는 실밥을 제거해 드리며 수술 후 2주째 내원하시면 콧구멍 안쪽에 있는 실밥을 제거해 드립니다. 수술 후 3, 4일 동안은 머리를 너무 심하게 숙이거나 격한 운동을 삼가하시고요. 처음 한달 정도는 음주 후변 사우나 가는 거를 삼가하시는 게 좋습니다. 주의사항을 잘 지켜 빠른 회복을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